매년 황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기 낙엽, 주, 죽이 빨리 져버린다든가, 황증이 된다, 빨리 6월달에 황증이 나타나든가, 그런 보장들 할 때는 매년 클라이언트 한포의 알가소일 한포를 3월 상순에서 4월 상순 전에 그때 뭐 무조건 살포하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게 염류 장애에 대한 그런 황증 피해 아니면은 그 세근 발달 예를 들어서 어 그의 고온이 돼서 조기 낙엽이 오거나 나 오면 내년에 뿌리 발달이 잘안 되고 입노가 잘안될 겁니다 그런 토양 같은 경우는 더 적극 권장을 해 드려요 그래서 미리 3월 상순에서 4월 초 상순 사이에 살포를 해 주시면 이런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런 효과들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은 간단히 말해서 규산을 포함한 미량요소와 미량, 미량 요소와 미네랄 제품인데요 들이 하이그린들이 식물이 탄산가스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 만든 것을 실은, 어, 뭐, 씨앗이든, 뿌리든, 자, 통상적으로 인상 같은 경우는 뿌리에 저장을 하겠죠. 양분을 저장하는 거고요. 그럼 고추다. 그럼 고추는 고추, 열매에 양분을 저장합니다. 열매에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어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 중에 포도당이 하이그린이라는 미네랄과 미양요소를 만나게 되면, 탄수화물, 즉, 당과 전분으로 전환이 돼서 고추가 맵게 하고, 그 다음에 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과에, 사과로 들어가면 사과의 과당을 만들어주고 착색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과 다시 쉽게 얘기해서, 어, 하이그린, 포도당과 질소질, 이게 아미노산이죠. 질소질을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만나서 주로 나머지 단백질을 합성을 하죠. 근데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하이그린과 어떤 미네랄 미량 요소들이 만, 주로 하는 역할들이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거죠 쉽게 해서 효소 작용을 촉진해서 빠르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어,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이 하는 역할은 양분의 합성 그다음에 전이 그다음에 뿌리 발달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량 증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그린은 어, 뿌리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잘 하니까 입이 좋아지고. 햇빛에 대한 광합성이 잘 되고 그다음 생리 장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효소장이 좋아져서 결국은 양분일 양분을 잘 잎과 뿌리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삼이 어 조기 낙엽 되지 않고 뿌리가 잘 발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가 소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가 소이는뭐말 그대로 유기물과 어 유기물이 이제 부식산입니다. 부식산과 해조박. 해조박을 박인데 저희들이 그 영양제 중에 가장 좋다는 영양제가 어, 해조 추출물 영양제입니다. 그 해조 추출물을 짜고 난 박을 한마디로 퇴비화해서 토양 개량제화해서 만든 제품이 알가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알가 해조 박에 그 토양을 개량하는 그성 어,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식산을 넣어서 만든 제품이 알가소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조 추출물을 추출한 다음에 원료를 추출하고 효소, 효소 발효 처리하고 저온 처리해서 뭐 성분을 해서 해조 액, 액비를 만들고요. 여기서 남는 것들을 해조 파우더를 이용해서 알가소일를 만드는 겁니다. 부식산 화면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 먹는 곳이 제품이면서 얘는 천연 암석에서 추출한 수용성 규산, 칼슘, 마그네슘, 철, 뭐 이런 것들이 한 60여 가지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어, 특히, 클라이언트가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어, 토양이, 착박한 토양에서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어, 모래 토양이고, 너무 사질토고, 그 다음에 어떤 비탈이 심하고, 이런 토양에서는 비료 성분이나 유기물 성분이나 양분들이 토양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양이온 치환 능력은 그, 유기물이나 양분을, 어, 양, 이온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가리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양분들을 토양에 잘 보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양분을 흡착하고 미네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 염류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면서도, 어, 미네랄을 꾸준히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뿌리 발달을 해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양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의 유생물을 증식하고 하는 데 토양 개선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수용성 규산이 한 60여%가 프로 되는데 이 수용성 규산에 의해서 규산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세포가 굉장히 조직이 강화가 되고요 그러면서도 광합성을 증진하는 효과 규화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규산이 식물세포 내로 들어함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약 많게는 20% 정도까지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작이 심하거나 염류가 염류 쪽이 심한 예정지 그 다음에 황증이 계속 나타나고 전문의로 일찍 고사하거나 어, 저, 고사하는 포장 그 다음에 축이 가늘게 뭐 통통하게 어, 크면은 키가 커도 괜찮습니다 근데 연약하고 가늘게 크, 크면, 크면서 크면어자라는 포장 그런 것은 결국은 축이 가늘게 큰다는 얘기는 동체가안 좋기도 하지만 뿌리 발달이 잘안돼 있다는 거거든요. 뿌리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포장. 그 다음에 고온기에 입이 심하게 처지고, 어, 고온기에 입이 처진다는 얘기는 호흡을 많이 하는 부분에 뿌리에서는 양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수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수분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입이 처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결론은 뿌리 발달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고온기에 입이 처, 심하게 처지는 포장. 그 다음에 죽이 크고, 입색은 진하나, 가을에 입이 너무 죽이 두껍고 큰데, 뿌리를 캐보면 뿌리가 발달이 안돼 있어요. 결론은 그건 뭐냐? 질소와 가리에 의한 집계에 의해서 NK에 의해서 죽은 어, 크고 잘 컸으나 얘네들이 입에 있는 양분을 광합성을 잘 해서 뿌리로 계속 축척을 해줘야, 축척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럼 결론은 축척을 못 해준다는 것은 미량 요소와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변삼. 특히 뭐 이제 적변삼은 어, 호흡이 잘안 되는 논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한데요. 그런데 적변삼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미부숙되고 미생물의 발달이 잘안돼 있는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변삼이 많고 뿌리 썩임이 심한 포장, 포장에도, 어, 권장을 해드립니다. 먼저 염류장애를 보시게 되면, 염류장애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소금이 아니고 비료, 먹지 못하는 불용화된 비료들이 토양 내 누적이 돼 있는 거죠. 누적이 돼 있으면 나타나는 장애들인데 주로 입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입이 전염이 된 다음에 황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황색 반점이 껴 있거나 황갈색 반점이 형성이 되거나 뭐 그리고 어세근이 이제 발달이 안 되고 말라 있거나 뭐 이런 증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곰팡이가 뇌뚜기 형성이 되고 그 곰팡이 형성 거지 뇌두 뇌증을 만들어서 뇌두를 아예 나중에 내년에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결주를 만드는 그런 원형이 되고요. 주로 이제 과비가 문제가 됩니다. 과비 그리고 이제 예정지의 예정지 선택을 잘못한 경우, 그다음 특히 미부속 태비를 잘못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 주로 나타난다라고 하다고요 이게 이제 그림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 실은 이 스펠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고운 다습해지면서 스펠을 봤는데 왜 스펠을 봤냐? 어, 염류가 심하다 보니까 뿌리 발달이 안 되니까 수분 흡수를 못해서 스파를 본 장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뿌리는 있으나 미가 없죠 미 미라고 얘기하는 양분을 정말 제대로 흡수하는 아주 그 솜털처럼 투명한 뿌리를 얘기합니다 투명한 뿌리. 근데 그 미가 없는 것들이 결국은 어, 염류 피해에 의해서 고사하거나 뭐 이런 스파 피해를 보는 좀 전에 이 스파를 본 뿌리들을 본 겁니다. 자, 황증을 보게 되면, 자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데 황색 반점형 황증입니다. 또는 이제 이것은 식기에서 어 맞아 3 년을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고토 전형적인 고토 부족 식게에서 고토 결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리질이 너무 높게 나, 어, 있는 포장 같은 경우는 고토하고 기량에 대해서 고토가 부족한 경우도 나타납니다. 고토 부족한 포양 그래서. 황갈색 반점이죠. 반점이 형성되어 있는 포장인데요. 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 황갈 저황색 반점 포장들은 여름 고온기 때, 고온기 때 다습해갖고 뿌리 발달이 안 좋으면서 주로 나타나고요. 어, 이런 경우는 주로 식객에서 뭐 철분이라든가 석회라든가 인산이라 이런 함량들이 많아짐으로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염류 피해 하나의 증상이죠. 그래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게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조기낙엽이 미리 오는 증상. 그래서 뭐 8월을 8월 중순쯤에서 뭐 입이 져버린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그 다음에 황화의 황증 이제 입 테두리가 보시면 이제 하, 어, 갈, 어, 황색으로 변하는 거죠 테두리가 먼저 해서 타들어가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염류 피해 증상입니다 특히 이제 질소질이 과다하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정지 관리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토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제 어 간혹 그 예정지가, 예정지 염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객토를 하거나 뒤집어 없습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뒤집어 엎어서 겉에 있는 염류를 속으로 넣어주죠. 넣어주고 났는데 결국은 3년, 4년이 되면 그 염이 다시 지상의 온도가 높으면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제 황증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통상적으로 어, 황증이 나타나더라도 언제쯤 나타나기 시작하면 냐 5월 하순경부터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토양 내 밑에 있던 쉽게 얘기해서 염들이 위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오는데 밑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 토양 수분과 염이 같이 한마디로 비료 성분이 물에 마라져 있습니다 마라져 있다 보니까 농도가 약하게 있는 거예요 약하게 있는데 나중에 그 염이 쫙 토양에서 지 표면으로 올라오죠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라있죠 이 표면은 말라있고 밑에는 젖어있다 보니까 젖어있는 곳만 해도 염류 피해를 좀덜 보다가 토양이 가물면 5월 6월에 달 비가 안 오고 가물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더 가물어지면서 염류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진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대표적인 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전에 보셨던 삼의 뿌리예요. 뿌리인데, 지분 대부분의 물미들이, 하얗게 있어야 될 물미들이 갈색으로 다 말라서 고사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약간 통통하면서 히뜩히뜩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양분을, 양수분을 흡수하는 물미라는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뿌리털이 양분을 다 흡수하는 건데, 다 말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입에서 양수분을 흡수를 못하고, 입에서는 호흡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입이 이제 황화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아 그 결론적으로 염류에 의한 문제점은 질소나 미부소, 퇴비의 과잉에 의한 뭐 칼슘, 마그네슘, 미량요소의 결핍에 의해서 양분를불균칙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미세근, 어, 세근의 뿌리 발달이 안 돼서, 어, 안 돼서 뿌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장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온에 의해서 너무 고온이 뜨겁다 보니까 뭐 35도가 며칠씩 뭐 5일씩 일주일씩 지속이 되면 뿌리가 더 상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 호흡적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노랑병이 황병이 와서 아니면 전문의가 심하게 와서 입이 다 쏟아진 경우에 뭐 체내 양분 축적을 못하고 폼에 눈은 살아있어서 올라옵니다 올라온 것들이 뿌리 발달이 안 되고 체내에서 양물을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순이 너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는 전년도 농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H가 4.5 이하로 강산일 경우에도 산성에 의한 체금 어, 뿌리 발달이 안 돼서 나타나는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인삼의 황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은 입이 황화되는 부분이라고 하죠 황화되는 부분들은 토양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황증은 고토 결핍과도 관계가 있지만 고토가 부족해서 나타난 장애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고토하고는 무관하고 양분의 불균형이라든지 염류라든지 고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난 뿌리 발달이 어, 뿌리의 저해다 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증 노랑병이죠 황증의 치유방안을 뭐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치유방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적이 심한 것들은 이제 물빠짐이 좋은지 그런 퇴비를 사용했는지 비부속 퇴비를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예정지 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황증은 치료를 하려면 이미 어뭐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황증을 치료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일단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삼은 적게 크면서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방 위주로 가셔야 된다. 예방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황증이 이제 보통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시작, 급격하게 고온 올라가는 5월부터 주행이 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노천 어임노라고 이름 인삼 자체가 고사리처럼 올라올 때나 직전부터 실시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전년도에 작년에 어, 노랑병이 황증이 나왔던 포장들은 반드시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알가소일를 20kg을 100평에 살포합니다. 100평 200평에 두 포를 살포하는 거죠. 100평에 한 포. 그래서 살포 시기는 가급적이면은 3월 어, 상순 초부, 초부터 살포하시는 게 좋고요. 어, 왜 그러냐면 인삼만 해도 대부분의 뇌두까지 어, 뇌두 이내로 뿌리 쪽까지 근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월 말, 3월 초도 좋습니다. 2월 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포하시는 게 좋고 그러고 나서 통상적으로 4월 입루가 어느 정도 진행이 한참 되는 시점에서. 어 잎누가 수분이 없으면 고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분이 있는 지역은 올라오고 수분이 안 되면 안 올라오는데 그리고 전년도에 어, 조기낙엽이 됐냐 안 됐냐 인삼 농사가 제대로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도 실은 인삼이 오르, 고르게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르게 올라오려고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제나 발근제를 타서 그때 상명관수를 한번 해주는 거물 공급과 함께 영양제를 같이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골고루 올라오면서도 어, 전년도에 안 좋았던 인삼들조차도 조금씩 생육을 좋게 해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드리는 저희 회사에서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 바스프, 캘프 구근육, 모두사뭐이세 가지입니다 저희 세 가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4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에, 그때, 뭐, 지역 남쪽 같으면은 4월 상순이 되겠고, 북쪽 같으면 중순, 중, 중, 부지방 이후 같으면 4월 중순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한 칸당, 아니, 세 칸, 두, 두 칸에서 세 칸당 한말 정도, 대략 한, 물 20리터 정도로 상명관수 해주시면, 어, 캘프, 구곤역, 모두싹을 타서, 어, 해주시면은, 어, 이 황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했더라도 이미, 어, 황증이 좀 나타났거나 점점점 박히기 시작하면 그것도 진행을 빨리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 예를 들어 서 상명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 황증은 계속 진행이 뭐 날이면 날마다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 경우는 연면 살포를 먼저 권장을 해드리고, 어, 통상적으로는 아바나 또 하나만 쓰고, 뭐 알게 하나만 써도 좋지만, 실은 좀더 효과를 극상승시키기 위해서 어 아미노산인 천연 그 프리아미노산인 아바나또와 그 다음에 해조추출물 생리활성제인 알게를 같이 혼합해서 살포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어연면 살포, 어 상면관수 하고 나서 연면 살포를 해주시면 더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Here we go.